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어 목표를 이루는 네 가지 기법 네 김성우 회장님의 사장학 개론에서 공개하신 내용인데요 이어 기법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익히시면 여러분 못 이룰 게 없을 거예요 네첫 번째는 뭐냐 목표 자체가 되게 구체적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이 목적지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를 그냥 하늘에 띄워놓고 계속 연료 떨어질 때까지 날아 하면은 얘는 계속 날을 거예요.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하지만 어디로 도착하게 될까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찍고 간다면, 미국의 어느 도시로 가겠다라고 찍고 간다면 최단 시간 안에 도착하게 돼요. 이게 바로 그 목표라는 거죠 내가 갈 곳이 어딘가인지 그래서 음뭐 나는 뭐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뭐 좋은 아빠가 되겠어요 이런 거는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대요 왜냐면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게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이 그때 예로 드셨던 말이 우리 와이프에게 10억을 주겠다 그건 되게 구체적인 목표가 될수 있대요 <웃음> 되게 이거 듣고 계시는 여자분들은 막예막 예! 막 이러실 것 같고, 남자분들은 얼! 막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약간 객관적인 데이터, 내가 딱 이거를 이었을때 정확하게 이게 뭔지가 딱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루면 누구나 이뤘다고 알수 있을 정도로 목표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 이거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를 이, 글과 이미지로 만든 거. 제가 그 보물지도 영상, 김세의 보물지도를 검색하시면 여러 개의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내가 정확하게 그것을 기억할 때 글도 좋고 그림도 좋고 사진도 좋고 영상도 좋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낌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물지도도 만들어라, 화건을 해라, 글을 써붙여라, 백번을 써라, 뭐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어, 알려라, 꿈을 이루는 과정을 하나하나 쪼개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글과 이미지로 만들어서 마치 그 장면이 영화 속한 장면처럼 내가 오감으로 느껴야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에 푹 빠져서 그 주인공이 자기도 막 울고 주인공이 막, 울부, 막, 막 화나면 나도 화가 나고 막 이렇잖아요. 그것처럼 내 미래의 어느 한 순간이 그렇게 나한테 감정이입이 될 정도로 글과 사진으로 반복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꾸준히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목표를 계속해서 세우고 하다 보면 계속 이 목표가 수정되잖아요. 목표를 수정하고 그럼 다시 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고 수정하고 실행하고 글과 이미지로 만들어서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물지도를 보고 100번씩 쓰고 여기저기 붙여놓고 그 다음 에 사진들 보고 어, 내 꿈하고 비슷한 모습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인스타로 팔로우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이걸 계속해서 하는 거예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거를 달성한 다음에 이 모든 방법들을 다 버리는 거래요. 네. 이거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웃음> 근데 약간 이거를 내가 이 방법으로 성공했으니까 다음에도 꼭이 방법을 해야지라고 하는 거를 그 마음을 버리고 매번 새로운 목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약간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야 되잖아요. 물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글과 이미지로 만드는 거는 맞지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약간 유동성 있게 하라라는 뜻으로 저는 그때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 방법. 목표 자체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목표를 글과 이미지로 자꾸 접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방법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또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생각해보는 거. 요렇게 네, 됩니다. 근데 되게 충격적인 그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물론 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의 어, 네, 매장 거의 4,000개 가까이 4,000개인가? 아니다. 매출이 4,000억 정도구나. 연매출 4,000억에 그리고 음, 형, 개인 자산이 4,000억인 부자가 되었지만 이방법 다 잊어버려도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단어 두 개가 탁 화면에 떴는데 막 다들 전율을 막와 이러고 저도 막 오, 너무 멋있어 막막 이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고 믿는 거.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목표를 아무리 쓰고 글과 이미지를 보고 학원을 하고 중얼중얼거려도 아 안될텐데 하고 생각한다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주세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내가 할수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는 할 자격이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그거를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어...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해주셨었어요. 되게 큰 적이 있대요. 이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큰적 바로 그 가족, 지인, 옛날 친구들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 얘기가 통하지 않는데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 과거의 추억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할 수 있는데 한 번은 얘기할 수 있어도 계속 얘기, 만나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 맨날 담임 선생님 얘기하고 뭐 그때 그 얘기하고 그걸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나는 계속 앞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고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가족이나 지인이나 옛날, 옛날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방해가 될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무조건 말릴 수밖에 없대요. 너 이거 해서 실패했었잖아. 너 이거 해서 실패했었잖아.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차단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차단할 수 없다면 이거를 내가 들어도 나는 멘붕이 오지 않고 내 길을 갈 자신이 있다고 라 한다면 그냥 그 자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쭉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버튼 눌러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강의 후기나 혹은 어, 감사일기를 쓰고 보물지도를 만들고 꿈을 향해서 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싶다면 돈한푼 없어도 전문가로 포지셔닝하고 기업가가 되어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와 컨텐츠, 좋은 영상, 좋은 글들을 매일매일 넘쳐나게 보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리치서클 아카데미로 와주세요. 네. 김세해 검색하면 네이버에 리치서클 아카데미가 같이 뜨더라고요. 그거 클릭하시면 은 카페로 쉽게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하루 되요.